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엘리자베스 타일러의 리즈 시절과 중년 그리고 노년에서의 인중 길이에 대한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서 수십 미터 거리에 있어서도 어, 저 여자가 어, 처녀인지 아니면 아줌마인지 아니면 할머니인지 봐도 알수 있는 그러한 얼굴 비율이 바로 눈과 입 사이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눈주름, 팔자주름, 볼살처짐 뭐 이런 것들은 가까이 봐야 알수 있겠지만 눈이 어디 붙어 있는지 입이 어디 붙어 있는지는 멀리서 봐도 딱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마침 그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을 했는데요 한국인, 나이 들면서 눈 작아지고 인중 길어져. 라고 하여 지난 10월 14일 나온 기사인데요. 여기 나온 표정을 보니 어, 슬프고 화난다는 표정이 많네요. 그래서 어디서 나온인가, 어서 나온 그 논문인가 봤더니 그 사이언티픽 리포트라고 적혀 있어서 의학 논문 검색을 하여 찾아보았습니다. 이게 논문의 제목인데요. 코리아 메디신 데이터 센터에서 1926명 그리고 안산 안성 코어트에서 5643명의 이 커다란 샘플을 그 나이에 따른 얼굴 계측을 한 논문인데요. 이 논문의 요약에 이 빨간 네모에 어퍼립 하이트가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나라 신문 기사에서 인중으로 표현을 했고요. 파란 네모에 삼탈위드스즉 안검열 어, 이것들은 눈의 가로길이 또 눈의 세로길이가 감소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중이 길어지고 눈이 이렇게 작아지고 하는 것은 그 우리 관상성형 구독자님들은 제가 이러한 영상을 아주 많이 올렸기 때문에 뭐 익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나이가 들면 왜 얼굴이 크게 나올까 라는 동영상에서 나이가 들면 실제로도 얼굴이 커지는 것도 있지만 눈의 가로 길이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눈가 여백이 증가하면서 그 카메라에 상대적으로 얼굴이 더 커져 보이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논문에서는 얼굴에 다 이렇게 표식점을 찍어서 이렇게 왼쪽 눈꼬리 쪽에서 오른쪽 눈꼬리까지의 이 거리를 재었는데,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감소를 하더라. 즉, 이렇게, 어, 그눈 가로 길이가 아, 줄어들어서 이 측정치가 줄어든다는 것이고요. 이 논문에서 보면 이 파란 화살표의 미간 사이 거리도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. 그 나이가 들면 몽고주름이 저절로 터지고, 또, 노... 눈도 몰려 보인다는 그런 과학적인 통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논문에서도 이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그눈 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눈이 터진 근육을 그 안검열 팔페브랄 피셔라고 해서 그 연두색 화살표 길이를 눈의 위아래 크기로 생각을 하는데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초록색 화살표 길이만큼 눈이 커진 것으로 뇌에 인식이 되고 또 여기 핑크색 화살표까지의 눈썹까지의 거리 즉 전태궁이 넓으면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. 이러한 점이 이마 눈썹 거상술로 눈이 커져 보이는 효과를 얻는 과학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으로 그 나이가 들면서 40대 이후에 나이가 들면서 인중이 길어진다는 기사 내용을 논문에서 살펴보면 뭐 이렇게 인중이 길어진다는 내용은 제가 동영상에서 뭐 여러 번 얘기해서 우리 관상성형 구독자님들은 좀 지겨운 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마침 여기 아주 좋은 싱싱한 어 논문이 있으니까 한번 이것을 토대로 학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소 내용이 좀 딱딱하시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 논문에서는 upper lip height 의 약자인 ULH 라고 해서 여기 주황색 길이를 측정하고 또한 upper lip thickness 라고 해서 보라색 화살표에 ULT 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는 인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노란색 점선의 그 까만 화살표 길이 인데요 여기 시드니 콜맨의 아름다운 그림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여기 빨간색 선 사이가 여기 논문에서의 그 ULH 거리 인데요 이 ULH, upper lip height가 이렇게 같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느낌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므로 그 인중 길이를 따로 그 측정 했었으면 아주 좋았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논문 내용 중에 아주 중구, 중요한 문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면 그 여기 자주, 자주색 자주그 사각형 안에 인중이 짧으면 스마일 라인이 높아진다 그리고 빨간색 밑줄에는 남자에 비해서 여자의 스마일 라인이 1.5mm 높았다 라는 이 금쪽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박현성외과의 속설을 교정하는 관상성형의 그 이론인데요 여기 좋은 논문에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 동영상 설명글 아래에 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얼굴 비율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